안녕하세요. 한주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에 요청해주신 슈팅 강의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슈팅 강의 영상에 앞서 주의할 점은 개개인마다 수제적 특성이나 생김새가 다르듯이 슈팅 봉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슈팅 강의 영상은 제 주관적인 견해이므로 참고하여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도 왼손 슛에서 오른손 슛으로 바꾸면서 많은 슈팅 강의 영상을 찾아보았거든요 한국 선수로는 지금 국가대표 감독님이신 김산신가 선수님부터 전자랜드 정병구 선수의 슈팅 강의 영상을 찾아보았고 NBA 선수로는 마이클 조던, 세판 커리, 클레이 탐슨, 레이 알렌 선수들의 슈팅 강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선수들의 슈팅 강의 영상을 제가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 위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 슈팅폼은 투핸드 슈퐁과 원핸드 슈퐁 두가지가 있습니다. 투핸드 같은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몸의 가운데에서 슛을 쏘는게 맞지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원핸드 슈퐁에 관한 경우에는 오른손 기준으로는 공의 위치가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왼손의 경우에는 공의 위치가 가운데서 살짝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팔꿈치에 관한 설명입니다. 슛을 딱 잡았을 때 팔꿈치가 지금처럼 벌, 벌어져 있으면 슛이 바깥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슛을 딱 잡았을 때 팔꿈치를 모아서 슈팅을 일자로 날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슛을 쏠 때는 검지와 중지로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슛을 쏠때 마지막에 걸리는 손가락은 검지와 중지입니다. 이 검지와 중지가 슛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슛을 쏠때 검지와 중지 이외의 손가락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슛이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슛을 쏠때 슛이 딱일직선으로 가지 않고 슛이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주먹을 지는 그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네번째로는 슈트 타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슈트 타점은 일정해야 된다고 생각하,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골대 밑이 가까울수록 타점을 높게 골대랑 멀어질수록 타점을 낮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힘이 조금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타점을 높게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타점을 낮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는 모든 슛은 점프슛으로 써야 한다 입니다. 어, 점프슛과 세트슛의 차이와 점프슛에 관한 설명은 다음 슛강 2편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